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대신 w e n e i 지혜 yeah. yeah. yeah. 지루. <목소리> <목소리>